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의 불이라는 주제를 저희에게 주시고 종교개혁 속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저 에덴교회에게 알려주시는 것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가 뭐죠 <웃음> 종교개혁이죠 첫 번째 우리 이 질문부터 해요 왜 종교개혁이 중요할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2021년이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지금 그러면 몇년 지난 거죠? 일단 500년 지났어요. 500뭐 3년 뭐 어간 그렇게 된 거죠. 500년이 지난 이 종교개혁을 우리가 지금 왜 관심 갖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일단 종교 개혁이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요.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교회 역사를 줄여서 교회 사라고 합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적 교회, 교회 역사를 통해서 거짓 신앙과 참신앙이 무엇인가. 이제 교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역사니까 교회가 막 등장하겠죠. 교회를 통해서 참된 신앙이 대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 다들 이그 역사라는 것은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어, 어디에서 어, 어디로 옮겨지고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뀌어져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역사입니다 어,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요 어, 아 음, 하나님이 이것이 거짓이었구나. 이 거짓을 드러내주셨구나. 그리고 이것이 진짜구나. 참이구나. 라는 것을 옮겨서 보여주시는 이 일이 종교개혁입니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도 어, 출신 배경에 여러 가지 그 신앙의 색깔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 약간 그 경험적 신앙, 체험적 신앙을 해서 뭐 이렇게 기도응답도 받고 뭐 이런 그런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경험도 한 그런 분도 우리 중에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어 이렇게 우리 신앙 안에서 이렇게 찾아오는 어떤 것이 에. 옳다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검증받고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내 신앙이 옳다 틀리다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검증받을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귀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그런 이유인 거예요 교회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종교개혁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 로만 카톨릭이라는 천주교에서 어, 기독교로 개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이라는, 로만 카톨릭이라는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여기서부터 종교개혁이 벌어진 거니까 로만 카톨릭의 문제 대체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보여준 것인가? 로만 카톨릭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거 기억하세요? 로만 카톨릭의 문제 성경입니다. 로만 카톨릭이 에, 성경을 어 덮어놔버렸어요. 성경을 음, 버린 것입니다. 아, 이 성경을 떠난 교회, 로만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역사 속에서 로만 카톨릭이라는 이 천주교 안에서 성경적 신앙, 성경적 신앙, 이게 참된 신앙이다라는 것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 성경 성경을 찾아주신 거구나 종교개혁은 성경을 찾아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이거 하나만 더 기억하세요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지?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의 눈 하나님은 그 일을 종교개혁과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그들을 대표하는 종교개혁자들이었던 청교도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해석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준 이두 가지 사건입니다. 교회 역사는 그게 뭐냐 교리에요 교리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적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확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게 교리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 이두 가지를 남겨 주셨죠. 그래서 가장 여러 가지 교리가 하나님이 그어 허락해주셨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청교도들, 이 개혁자들의 그. 후에였던 개혁자들이었던 그 청교도들을 통해서 남겨진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가 이제 이번 제이그이 음, 종교개혁의 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자리는 이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웨스트민스터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한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기까지 갈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그 수련회를 통해서 이렇게 주제를 끝나고 나서 한 가지가 분명히 남으셔야 돼요. 성경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성경 자체를 여러분이 스스로가 읽고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성경을 주셨구나. 종교개혁자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종교개혁의 모든 것들을 배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이 성경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파헤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남으셔야 돼요. 이 성경을 스스로가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것두 가지입니다. 교리를 주신 거예요. 교리. 하이델베르, 크 벨지,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이런 교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통해서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설교자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설교자가 여러분의 신앙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가장 중심인 것은 설교자와 교리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실 수 있으셔야 돼. 이, 그거 하라고 종교개혁 하신 거예요. 근데 나는 성경을 읽어도 뭐, 뭔 말인지 몰라. 예. 어? 네. 가장 어려웠던, 읽을 수 없는 언어였던 불가타, 라틴어 성경을 위클리프가 영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야누스가 체코로 번역하고 왜 이런 일들을 또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하고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 우리는 막그 종교개혁하면 뭔가 막뭐 나가서 뭘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역사를 준비시켜서 환경을 준비시켜서 성경을 번역시키고 성경을 우리 손에 갖다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성경 갖고 있어요 너무나 성경이 우리 손에 있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마치면서 성령이 이 성경을 읽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교리가 있고 도움을 주는 설교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으로 여러분이 갈수 있는 그런 의미로 종교개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성경을 읽어야겠구나. 성경을 연구해야겠구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좋은 주석책 필요하면 목사님의 도움이나 교리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읽어야 되겠구나. 그거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내게 주신 거구나.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다면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을까. 종교개혁이 유창한 집사님 잘안 지워지네요. 안 지워지면 유창한 집사님 책임이야. 이 뿌려야 되는 것 같아. 뒷칸으로? 오케이. 자, 종교개혁이 일어난 두 가지 원인.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을까? 대체 종교개혁이 일어난 원인이 뭔가? 두 가지예요. 원인 두 가지. 직접적인 원인. 면제부. 면제부를 판 겁니다. 면제부를 판 거.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또 하나의 원인. 이게 본질적인 원인이에요. 이건 드러나는 원인이었어요. 그러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원인은 사제주의입니다. 사제주의란 뭐냐면 유대교 용어로는 사제라는 말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리고 이게 로만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사제, 제사장인데 사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개혁, 기독교는요? 성직자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막 성직자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종교개혁 정신에서 보면 이 제사장도 아니고 사제도 아니고 설교자입니다 설교자 가르치는 장로, 뭐 목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별되면 안 돼요 일단은 사제주의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계급이에요 계급화 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층, 중보하는 사람을 두어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제사장처럼. 그게 사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제주의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 이렇게 그 중간에 어떤 그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서 계급을 나눠버린 거예요. 일단은 성직자와 뭐 평신도? 이게 발음 잘해야 돼요. 이게 병신도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성직자와 평신도로 그 일단 그것을 계급화 시켰어요. 뭐가 사제주의가. 어 성직 성직자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성직이에요 다. 어? 그런데 성직자 그리고 이쪽은 평신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버린 계급. 그리고 이 성직자라는 그 안에서도 보세요. 어 교황 만들었죠. 그 밑에 추기경 만들었죠. 그리고 대주교, 주교, 사제, 부사제 이렇게 계급 단계 단계 단계 올라가도록 만들었죠 이게 사제주의입니다 사제주의 일단은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두 가지 원인 중에 면제부와 사제주의인데 면제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우리 같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 면제부가, 어, 그, 나오게 된, 면제부가 나오게 된그 배경? 어? 면제 판매가 있게 된 배경? 이것은, 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어, 그, 이렇게 만들어낸 건데요. 이, 이 면제부 판매 속에 가장 배경이 되는 것은 공로사상이에요. 공로주의라고도 하죠. 공로, 업적 뭐 이런 거예요. 공로. 아, 일단은 이 공로라는 말이 왜 필요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만 카톨릭 교회입니다. 지금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 이 공로주의, 이 면제부 판매를 있게끔 만든 게이 공로사상인데 어, 왜 그러면 이 공로사상을 만들어냈냐면 이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로만 카톨릭은 죄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일단 설명해요 하나는 원죄 또 하나는 자범죄 자범죄에서도 대죄와 소죄를 또 나누어요 어? 자범죄 안에서도 일단 원죄는 쉽게 해결을 해줍니다. 원죄를 너무 쉽게 해결해줘요. 그 원죄를 어떻게 해결해주냐면 원죄는 영세, 우리로 말하면 세례예요. 영세를 받으면 원죄는 끝. 그러니까 영세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세가 이루어지면 원죄는 해결됩니다. 원죄는 영 영세로 세례죠. 영세로 문제는 해결이 돼요. 문제는 자범죄인데 이 자범죄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음,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고해성사 기억, 기억하세요? 고해 고해라는 거. 일단 고해성사를 통해서 자범죄가 좀 치료되도록 해결되도록 해줍니다. 또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마리아라든지 베드로라든지 토마스라든지 이런 자들의 그런 어떤 성상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서 막 이렇게 하면 또 거기에도 이제 또 이렇게 자범죄가 또 해결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런 뭐 특별히 그걸 성지라고 하잖아요 성지인을하는 말은 여러분 그건 성지술래 이런 말은 개혁정신에서는 맞지가 않는 말이에요 성지가 어디 거기가 성지입니까 그런데 로만 카톨릭에서는 성지술래 그래서 예루살렘 여기를 갔다 오면 고해성사에 한 1년 정도의 값어치를 쳐줘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한번 그러니까 예루살렘 갔다 와서 한 바퀴 돌고 오면 1년 고해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것들로 이게 자범죄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문제는 아,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어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처리가 안된 상태로, 어, 남아서 죽습니다. 어, 그, 다 여기서 해결하고 죽으면 좋은데, 로만 카톨릭의 교리는 자범죄가 해결이 안 돼요. 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서 자범죄까지 원죄도 해결되고 자범죄도 해결되는 것은 요 100% 중에 단 1%입니다. 누구만? 성자만.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성자 붙이는 사람들 뭐성뭐 누구 누구 성뭐 프란치스코 성뭐뭐 뭐어 토마스 뭐 이런 사람들만 자범죄가 다 해결돼서 어 천국에 그들이 낙원에 가고 나머지 99%는 다 어디로 가냐 연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옥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 아니라 지옥의 가장자리예요. 그러니까, 노만 카톨릭의 교리상으로는, 교리는요, 막 그, 이렇게 신앙하고 뭐 저렇게 하고 뭐이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해도 하죠. 선행도 하죠. 선행. 선행도 하죠. 누구 죽으면 다 참석해야 돼요. 얼굴 보고 사람 인사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 참석하는 것으로 이미 점수가 몇점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행을 하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보석금을 지불하는 것처럼, 보석, 보석금을 지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하고 하는데도 죽으면 가는 데가 연옥이에요. 99%가. 여러분, 왜 그, 그, 그런 신앙을 하죠? 여러분, 천주교에서 신앙을 하게 되면 그 교리, 천주교의 신앙이 가르쳐지는 교리는 이 자범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은 연옥에 하고 맙니다. 그이 연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면제부예요. 해결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냐 면제부를 일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 면제부를 어떻게 준 거냐면 어 처음에는요.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렇게 구원을 받으려면 100이라는 점수가 필요한데 우리는 뭐 많아야 70점, 뭐 내지는 50점, 누구 같은 경우는 40점, 뭐 이렇게밖에 안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라든지 뭐, 뭐, 뭐, 뭐, 누구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100에서 점수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130, 150, 어떤 사람은 180, 마리아 같은 경우는 점수가 높아가지고 190뭐 이렇게 점수를 자기들이 놓고서 내가 70점 밖에 안 되는데 마리아를 내가 뭐 이렇게 숭상하고 뭐 마리아를 이렇게 해주고 뭐 집에다가 마리아상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들에게 넘쳐진, 잉여된 그들의 점수, 공로가 나에게 더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70인데 뭐저 마리아가 갖고 있는 뭐 넘친 50점을 나에게 줘서 70 플러스 50 되니까 100이 넘죠. 어, 이런 생각으로 어, 주는 증서 면, 연옥을 벗어날 수 있는 증서로 준게 면제부입니다. 그래서 면제부는 사실은 면제부라는 말보다는 요 정확한 의미는 면제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벌은 교황이 면제해 준다. 이게 이제 면제분인데 그렇다면 정확한 의미는 면별 면벌부가 맞아요. 또는 사면부라고 해야 돼요. 그죠? 면벌부 내지는 사면부. 그래서 어, 누구예요? 그 어, 누구지? 그 갑자기 아, 그 교황 우르반 2세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십자군 아까 십자군 운동,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에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를 잘안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면 이 면벌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벌부도요. 그냥 증서 하나 그냥 조그만 손바닥만한 증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다 거기에 면벌부도 요 40일 면벌부, 100일 면벌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큰 걸수록 증서가 큽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완전 사면부, 완전 면벌부를 준 거예요. 누가? 교황, 우르반, 2세가 돈이 필요하니까. 일단은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그거 주고 그리고 대신 내가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 잃기는 싫어. 그런데 돈을 내잖아. 그럼 똑같이 완전 사면부를 줬어요. 이게 우르반 2세가 교황이 한 것이고 또 당시 1517년 마틴 루터 때그 네오 10세라는 교황이었거든 레오 십세가 교황이었는데 이제 베드로 성당 여러분 뭐 성당이라고 우리가 개혁자들은 이렇 보질 않아요 궁전이지 그 베드로 그 궁전 그것을 짓기 위해서 돈이 좀 모기 위해서 어그 고용했던 그그 그 그 탁발 수도사 중에 이런 그 사람 중에 이제 성직자 중에 고용해서 이렇게 대중들한테 이면범부를 이렇게 팔 판매하도록 하는 인물이 태첼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가 설교가 마침 독일에서 비텐베르크 지역에서 그가 막 이런 면범부를막 팔고 있었을 때 심지어 어떤 말을 했냐면 어, 연복궤에 은전히 은하가 땡그랑 그 떨어지는 순간 <웃음> 연옥에 있는 에, 당신의 에, 부모의 에, 그, 그 죄가 에, 벌이 사해지면서 어, 낙원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돈 꾀에 돈을 모았습니다. 이걸 루터가 직접 보고 들은 거예요. 그 상황을 이게 에, 가지고 있는 그 면제부 판매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지요. 음. 그렇다면 또 하나의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난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게 뭐라고요? 여기 써 있잖아요. 다 같이. 예, 사제주의. 그 사제주의가 음, 뭔지는 아까 설명드렸어요. 사제주의가 왜 시작됐을까? 왜 교회 속에 사제주의가 왜 들어왔을까? 사제주의가. 이걸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어요. 사제주의에 대해서 면, 면제부에서는 이 공로죠. 이제 사제주의에서 필요한 게 뭔지를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어, BC와 AD를 그 예수님의 그 출생으로도 이렇게 나눕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게 A.D. 30년, A.D. 30년으로 보고요. A.D. 30년에서부터 어, 100년, 100년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재잠 제자,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어, 요한계시록 하다가 그가 에베소 교회 와서 마지막 사역을 하다가 죽어요.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거기서 이렇게 그 같이 모시고 성경에 있는 대로 그죠? 내 모친 요한한테 부탁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예. 이 이때가 어, 사도 시대입니다. 사도 시대. 어이 사도 시대에는 음, 굉장히 그 어, 진리가 어,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부터 사도들이 그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섬기고 했던 때니까 건강했던 때죠. 가장 어찌 보면 진리를 잘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시대가 요때입니다 AD 100년까지. AD 100년부터 어, 313년. AD 313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틴 대제가 전쟁에서 엄마 헬레나가 하나의 뭐그 십자가 문양 밑에 이렇게 뭐 이렇게 옷 입고 십자가 문양을 들고서 뭐 싸워서 어 이기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다분히 정치적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죽기 전까지 세례를 안 받았어요. 죽을 때 세례를 받았던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어. 그 기독교를 공인하는 때거든요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것은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어, 로마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유대교나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독교를 가지고 이, 이 종교를 가지고 정치를 이렇게, 이렇게 딱그 손에 붙들고 하는 일에 좋게 보였던 거죠 어, 그래서 313년에 예, 기독교를 공인하고 뭐, 뭐, 뭐 주일 일요일을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다 정치적인 문제로 어, 한 겁니다 하나님 이거 다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독교가 언제 국교로 로마에서 국교로 선포되냐 어, 392년 데오드시우스 황제 때 국교로 공포가 돼요. 어쨌든 100년에서 313년 이때 약 200년 어간 이때는 언제 무슨 시대냐면 이때는 사도 요한이 죽고 그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일태면 어, 뭐그 우리 잘 알고 있는 폴리캅프 서머나에 에서 교회를 했던 목사님이었던 폴리캅 뭐 이레니우스, 뭐 어, 오리겐, 뭐 이런 뭐 터툴리안, 키프리안, 뭐 이런 사람들이 에, 있었던 그 시대 시간입니다. 요요 어간이. 그런데 잘 알고 있처럼 이때 뭐그 노마의 엄청난 박해가 시작됐죠. 네로나, 뭐, 어, 뭐 디오클리안이라든지 혹독한 박해가 벌어지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숨어 들어가요? 우리 지하교회인 카타곰으로 막 들어가죠. 카타곰으로 들어가서 엄청난 그 고통과 희생을 참아내면서 200년 어간을 순수한 신앙을. 뭐 정말 진리를 지키겠다는 그 하에 엄청난 그 어둠 속에서 신앙을 했던 시간이 이 200년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박해의 기간. 그런데 이것이 313년에 황제가 나라에서 기독교를 공인해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냥 밑에 있었던 지하의 교회들이 다어 아주 공적으로 지상으로 올라와서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재를 받기 시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점점 여기에다 베니핏이 더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왜? 황제가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를 사용해야 되니까 점점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혜택을 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기독교의 순수한 진리가 상실되면서 세속적인 일이 벌어지는 시간이 이때입니다. 이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로 되니까 이걸 굉장히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드디어 박해를 끝내고 안식을 주었다라고 볼수 없어요. 신앙의 타락입니다. 변절이고. 아, 이게 그, 이, 그, 벌어졌던 이 313년까지의 기간이고요. 이 313년에서부터 590년 이때까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교회의 세속화 현상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313년에서 590년 왜 590년이라는 이때까지가 교회사에 보면 이때가 초대교회사예요 이때까지가 590년 때까지가 초대교회사예요왜 590년이냐. 이때 그레고리우스 1세라는 교황이 등극합니다. 590년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레고리우스 1세. 이때 교황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사의 끝말미에 590년에 그레고리우스 1세라는 교황. 교황 제도가 교황이 등극한 거죠. 교황이. 이게 지금 사제주의가 왜 시작됐는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끝나고 시험 봅니다 자 여러분 사제주의에서 지금 우리가 590년에 5백 90년에 누구죠? 누구 1세? 어. 그레고리오스 1세. 시험에 꼭 나와요. 자. 이 590년 그레고리오스 1세라는 교황이 나오게 된이 교황이란 단어가 지금 처음 나왔잖아. 그렇죠? 이 교황 제도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교황 제도가 시작된 이유는 기억하세요? 수도원운동입니다. 교황이라는 단어가 지금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지금 살피는 거예요. 교황이 왜 교황제도가 어디서 나왔느냐 대체. 우리 궁금하잖아요. 아니 이게 갑자기 왜 교황이 나와? 어? 교회사에. 아니 왜 교황이라는 게. 교황이라는 것은 교회의 황제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우두머리. 그런데 아니, 어떻게 갑자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교황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왔지? 그, 그게 수도원 운동 속에서 있다고요. 수도원 운동. 자, 수도원 운동이 뭐냐? 수도사라는 건 멍큰데 단어는 고행, 은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왜 수도사,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은 수도사들이 했던 무브먼인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이겁니다. 자, 보세요. 아까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돼서 590년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온갖 변절과 타락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기독교가 세속화되는 일을 맛보게 된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 교회로부터 공인된 교회, 공인된 기독교에요 이 공인된 기독교로부터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이건 기독교가 아니지 이건 신앙이 아니지 하면서 이 세속화된 것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은둔하면서 고행하면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금욕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출발한 거예요 출발 좋았죠 출발 때 길입니다. 어? 출발 좋게 했는데 이렇게 출발을 하고서 이들이 교회에서 나왔으면 그냥 이들 자체에서 수도원 뭐그 하면서 독방. 수도원들은요, 보면요. 다 독방이에요. 독방. 그냥 딱딱딱딱 칸막이 돼 있어서 같이 모여서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시간은 거의 없고 다 자기 독방에서 이랬던 그 거기에는 성직자 뭐 성직자란 말그 거기에 뭐 이제 물론 그 이때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성직자들 지금 우리가 쓰는 성직자가 아니고요그 성직자들 뭐 일반 성도들 다양한 이들이 수도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나온 거예요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기 시작했냐면 다시 이들이 교회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들이 들어가는 교회에, 교회가 나와서 세속화로부터 나와서 다시 교회로 들어가는데 사실 이게 이제 로만 카톨릭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돼요. 로만 카톨릭 처치, 교회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돼요. 아니, 대체 좋았는데 왜 로만 카톨릭이 갑자기 여기서 나오, 됐을까? 이들이 로만 카톨릭 교회로 들어갈 때는 세속화가 싫어서 나왔는데 이때는 교회 속에 들어가면서 수도원 했던 이 수도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속정부와 결탁을 해버려요. 세속화가 싫었는데 세속정부와 국가와 결탁하고 같이 들어가 아 대체 이 안에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죠두 가지입니다. 이 안에 벌어졌던 것두 가지. 대체 수도원 운동 속에서 이들이 나와서 대체 수도원 운동, 수도사들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데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가 버렸나 두 가지에요. 첫째. 어, 아까 그 교부들 중에 그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오리겐이라는 교부. 첫째는 이 오리, 이 수도원 자체가 그 금욕이잖아요, 고행이고 금욕이잖아요. 이게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는 이 교부가 있는데, 어, 오리겐이라는 이분은 그 종교 개혁자들에서 지금은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그그 그, 그, 그 순교하신 분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을 지키 지키시고자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리겐도 아버지를 따라서 17세에 자기도 순교하려고, 어, 그, 정말 막 바깥에 가서 진리를 전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엄, 어머니가 오리겐을 순교를 못하도록 발가락 벗겨가지고 벽장에다 가뒀어요. 순교하지 못하도록. 예. 그런데 결국은 오리겐은 나와서 맨발로, 맨발로, 어, 이 고행을 하면서 스스로가 자기를 고자로 만듭니다. 굉장히 그 오리겐 속에 보면 금욕, 금욕 또 하나는 예, 그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그 의지, 율, 자기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붙드는 그래서 오리겐의 별명이 철인이에요, 철인. 철인 삼종경기 아시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어떤 강한 정신력을 갖고 있는 인물 철인 오리겐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 운동에 있어서 영향을 이들이 받는 게 무엇으로부터 뭔가 사상적인 것을 받는데 그 사상의 흐름을 누구로부터 받은 거냐면 오리겐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교부 오리겐으로부터. 그 오리겐으로부터 받으니까 수도사들 속에 있었던 생각은 뭐예요? 금욕. 또 하나는 의지입니다. 의지. 철인이니까 의지. 그래서 자유의지. 의지가 이들 속에 굉장히 강하게 심겨져 나가기 시작해요. 또 하나. 또 하나는 세미 펠라기우스입니다. 세미 펠라기우스. 펠라기우스는 4세기 때 인물이에요. 4세기 때 실존했던 펠라기우스라는 인물이에요. 자, 어, 지저분하다. 일단 지워봅시다. 이거 좀 이따 이제 유창한 집사님 또 지울 거죠 사제주의 우리가 지금 사제주의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교황제도예요 교황제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좀 살피는 겁니다 첫째는 뭐였죠 그 이게 수도원 운동이었는데 하나는 오리겐이었고 또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세미펠라기우스라고 했죠 세미펠라기우스 세미라는 말은 어, 반이라는 뜻이에요. 반, 반쪽, 반. 그래서 반 어거스틴이라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 물론 이 펠라기우스가 이단이고 세미 펠라기우스가 이제 이단으로 정죄됐기 때문에 어반 어거스틴하면 좀 어감은 좀 이상하지만 사실은 반 어거스틴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할 게 뭐냐면 어 세미 펠라기우스가 뭐야? 그러면 펠라기우스, 펠라기우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거스틴과 세미펠라기우스의 반이니까 양쪽 양쪽의 것들을 갖고 온 거예요. 세미가, 세미펠라기우스가. 어거스틴의 신학사상에서는요. 원제. 원제를 인정합니다. 원제를 인정해요. 그 아담 안에서 우리가 그 함께 그 타락한 존재고 그죄 가운데 에그 태어난 존재고 그 원죄를 인정해요. 어거스틴은 원죄를 인정합니다.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부정해요. 원죄를 부정. 여러분 로만 카톨릭이 원죄를 쉽게 해결해 버리죠. 영세 하는 즉시 원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원죄 문제 안 다룹니다. 펠라기우스의 영향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교황제도가 시작되면서 어? 사제주의가 들어간 로만 카톨릭이 로만 카톨릭 교회가 수도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지금 들어가는 그곳에 원죄 문제를 버려버리는 게이 펠라기우스의 신학 영향 때문에 그래요. 원죄를 부정해요. 원죄를 부정해요. 어디가? 세미펠라기우스가 나중에 시험 볼때 거꾸로 얘기하면 안 돼요 어거스틴은 원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전적 타락입니다 토탈 전적으로 타락했다 왜? 원죄 이미 죗덩이가 나와서 뭘, 뭘, 뭘 한들 다 죄다 인간의 불가능성과 전적인 타락 그래서 어거스틴은 여기에서 오직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세미펠라기우스는 원제를 부정하면서 부분 타락이에요. 부분 타락. 부분적 타락. 어, 하나님이, 어, 은혜를 베푸지 못할 만큼 우리가, 어, 이렇게 타락한 존재가 아니다. 어. 그래서 은혜, 은혜만 주어지면, 어, 인간은 가능성 있는 존재고 할수 있다. 그래서 세미펠라기우스 그러니까 지금 펠라기우스 펠라기우스는 은혜 은혜 은혜 그냥 은혜예요. 어거스틴은 무슨 은혜죠? 오직 은혜 이쪽은 그냥 은혜 구별하기 위해서 이이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세미펠라기우스의 입장이 뭐냐. 이 부분에서 세미펠라기우스의 입장은 어거스틴은 원제를 인정하잖아요. 세미펠라기우스는 원제를 인정합니다. 원제 인정해요. 오, 원제 인정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렇게 보니까 펠라기우스가 원제를 부정하는 문제는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응? 그러니까 원제를 인정한다면 원제를 인정해요. 세미펠라기우스가. 그리고 부분적 타락을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은혜가 아니라 그냥 은혜예요. 이게 누구한테 들어갔다고요? 오리겐의 영향과 이 세미펠라기우스의 영향을 수도원 운동하는 수도사들이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교회로 들어갔는데 그 교회가 이제는 로만 카톨릭의 교회로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가 아니라 은혜 온전한 타락이 아니라 부분적 타락 이걸 가지고 들어간 것이 로만 카톨릭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리겐의 금요 그리고 오리겐이 얘기했던 선행 고행 그걸 통한 의지 이게 그래서 로만 카톨릭의 공로 사상, 공로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언더스탠드? 예. 네. 어, 뒷부분은 좀 빨리 갈 거니까요. 잠깐만 쉬죠. 5분만. 우리가 이런 그 역사 교회 역사를 통해서 신앙을 한번 배우는 것은 우리가 매번 그 설교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는 성경 신학적 조직 신학적 그런 것만 많이 이렇게 듣다가 그런 교회 역사를 통해서 어, 역사적 신앙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하면 내 느낌과 감정으로 어, 이렇게 신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 그 주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근거를 두고 신앙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본게 사실은 그, 그 초대교회사까지 해요. 초대교회사. 어, 그러니까 초, 어,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이제 교부시대죠. 그리고 콘스탄틴부터 어, 그레고리우스 1세까지. 이때가 초대교회사고요. 중세교회사는 그레고리우스 1세 590년부터 1517년. 1517년이 뭐죠? 예,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에다가 그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확산하기 시작한 날. 이때를 중세 교회사라고 봅니다. 이 기간을. 이 기간. 이기간때 안에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초대교회사 끝말 무렵에서 교황이라는 말이 시작되고 수도원 운동을 했던 수도사들이 교회로 들어가면서 오리겐과 펠라, 세미펠라기우스의 신학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이제 그 안에서 어, 어 이제 세속 정부와 결탁하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교황권을 확립하고 강화시켜가는 기간이에요 중세 교회 요때가 교황권이 강화되어가는 시, 시대입니다 시, 시기입니다. 예, 뭐, 교황이라는 말 자체가 나온 배경은 그레오리우스 1세가 이 말을 쓰, 처음에 교황이라고 되지만요. 그, 이렇게, 교구가, 당시 교구가 다섯 개 였어요.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맞네. 예루살렘 교구. 안디오 교구. 로마 교구, 콘스탄틴, 노플 교구,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다섯 개의 이제 교구로 크게 그 있었는데 서로가 각각에 여기에 있으면서 이때 이제 주교라는 주교 내지는 감독. 감독이나 주교라는 말이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목사. 다 같은 말인데, 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이제 주교라는 말로 감독 대신에 주교라는 말을 서로가 썼던 거예요. 이렇게 주교, 주교, 주교. 이렇게 썼는데, 어, 430년인가요? 그, 게르만족에 의해서 서로마가 망해요. 맞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음, 이 동로마 속에서 이 동로마 속에서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활동적이고 그리고 많은 뭐 그때 발생했던 고아나 과부들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서포트하면서 막 회복시키는 일을 앞장섰던 데가 이게 로마 교구예요. 로마 교구, 로마 교구가 그 일을 했는데 여기도 이제 물론 주교죠. 이 콘스탄틴 노플은 사실은 어떠 이, 이 다섯 교구 중에 로마 주교가 어뭐 다들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 말 그대로 성지 아닙니까? 안디옥. 안디옥은 정말 그 선교지의 출발이잖아요. 모든 안디옥으로부터 1, 2, 3차 막 선교행이 여 시작됐던 안디옥은 선교지의 출발이고, 뭐 알렉산드라 이게 대표적인 학문적이고, 교리가 체계화되어 갔던 도시가 이, 이 알렉산드리아거든요. 이 엄청난 파워풀한 곳이란 말이에요. 콘스탄티노플은 이름이 누구하고 비슷해요? 네, 콘스탄틴 대제. 콘스탄틴. 그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그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천군 사상 맞나? 그 그가 어 자기가 어 이렇게. 거의 그, 하, 하나님의 격에 올라서서 법 위에 올라서는 천군과 같은 그런 자기 위치를 올려놔요. 그러면서 하나의 그런 도시를 만들어 버린 게 콘스탄틴 노프리는 곳이에요. 굉장히 실세, 힘이 있고 경제가 빵빵하고 어, 돈이 많고 황제가 힘을 실어 놨던 굉장히 영향력이. 여기도 이제 주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서 대체 어느 주교, 어느 주교가 센 주교냐. 어느, 어디가 더 크냐. 하다가 로마 주교와 콘스탄티 둘이 서로 누가 더 세냐 기싸움 하다가 로마가 자기가 이름을 붙여버려요. 대주교라고. 대주교. 대주교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그이 어, 로마 교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게르만족이 무너지고 그때 막막 희생적으로 막 하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 대주교라는 이름들을 여기서도 막 이제 막 대주교 또 서로가 그러니까 여기도 자기도 대주교 <웃음> 막 붙이는 거예요 여기도 막 갑자기 여기도 이제 대주교 그런데 이런 대주교를 붙이고 있다가 여기에서 그 포프, 포프 무슨 뜻이죠?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라는 명칭을 로마 주교에 처음으로 어, 붙여줘요. 포프라는. 그래서 이 포프라는 것을 붙여주면서 로마에서 여기서 나오는 게 단어가 교황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음? 누가 더 세냐, 누가 와, 진짜 대주교냐의 싸움을 하다가 어, 로마 구역에서 어, 우리가 음, 저 이렇게 음, 그 서로마 그 했던 것들 다 살피고 뭐 영향력을 보자 그러면서 이제 포프라는 교황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교황권이 그래서 확립이 되고요. 이러면서 어, 점점 이 교황권을 강화에 가는 일에 있어서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 교황이라는 단어가 일단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이 동로마, 로마 교구에서이 교황권을 이제 확립하기 위해서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거짓 진리죠. 말도 안 되는. 교황 무오설 교황은 무호하다. 교황 사제권. 교황은 죄를 사해 줄수 있다. 그죠? 아까 이거 면제부가 그런 거잖아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벌은 교황이 면제해준다. 교황사제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황권을 확립해 가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어 이제는 그 황제를 이제 카노사의 군욕이라고 황제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황제를 임명하는 일에 있어서 어, 해임도 시키고 임명도 시키고 하는 일에 있어서 점점 교황이 힘을 갖기 시작해요 야 이게 이 세속국가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개혁주의는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뭐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사상 안에서 보면 교회와 국가 정교를 어떻게 봐야 되나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 정신에서 보면 정치, 교회가 정치화되고 세속정부와 결탁함으로 인하여서 교황제도가 강화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영역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힘을 모아서 힘을 가져서 어. 세속국가를 어떻게 통치하자 거기에 어떤 힘을 가져서 세속 뭐 왕을 이렇게 <웃음> 만들어내고 그거 아닙니다. 교황권이 그래서 그렇게 강화되어 가는 거예요. 세속정부와 결탁하면서 황제보다도 힘을 더 갖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교황권이 그래서 심지어 그 그리스도의 대리자. 사실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면서 사실은 섬기는 종으로 오셨는데 말은 자기들은 종들 중에 종이라고 하는데 교황이라는 것은 교회의 황제거든요. 그렇게 붙여버린 겁니다. 이천 년간에 이 로만 카톨릭 이 교황권이 확립되면서 강화되면서 천 년의 중세 이 암흑 시대를 만들면서 이것이 가지고 온 영향. 어, 일단은 교회가 세속화됐어요. 그리고, 어, 이렇게 뭐 면제부를 판매하면서 굉장히 그런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어떤 신학도 다 무너져버렸고 종교적으로도 어, 그리스도의 그런, 사실 그 교황을 만들어내면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예수를 계승한 것이고 또그 주교, 주교들은 뭐 이렇게 사도를 계승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그어뭐 종교를 완전히 그냥 그 멸문 지화로 만들어 버린 천년 동안 그 굉장히 그 뭐라고 할수 없는 타락의 극치를 보였던 이 중에서 가장 종교적 타락 이 교황권이 확립되고 강화되면서 타락했던 것 뭐냐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겠지만 성경을 무지하게 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덮어놓게 하고 성경으로부터 떠나게 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세의 문제입니다. 뭐 도덕적으로, 물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변절자가 막 나오고 세속화되고 문제는 성경이에요. 복음이 변질되게 한게 성경을 덮어 넣어버리고 성경을 열어놓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알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여기서 성경이 덮어지고 나니까 뭐 당연히 휩쓸고 있는 교회의 대표적인 사상. 한마디로 공로주의. 공로사상이에요. 여기 왜 면제부가 막 실세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막 공로, 공로 해야 되는. 성경이 그런 얘기라 없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당연히 로만 카톨릭이 교황이 가르치는 대로 뭐 교황은 무호하고 교황은 사적권도 갖고 있고 얼마나 막강해요. 천년 동안 성도들은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읽지도 못하고 깜깜, 무, 무깜깜이니까 응? 이렇게 된 것이 예, 천년의 예, 그 지배한 결과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종교개혁의 두 번째 파트인 어떻게 그러면 이게 종교개혁 자체가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먼저 우리가 그... 첫 번째 우리가 살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어,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어, 교황 제도가 막그 확립하고 막 강하게 힘을 모아가니까 상대적으로 어, 왕 황제죠 황제들이 이게 말이야.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자금이 막그 세금화해서 모든 자금이 어디로 흘러 막 흘러 들어가냐면 교황청으로 막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세금, 세금들이 막다왜 힘이 있으니까 교황이 힘이 있으니까 힘을 갖고 또뭐 면제부 팔고 막 그리고 뭐 사제권 발동하고 뭐 그러니까 점점 근데 이거에 대해서 황제들이 아, 이게 뭐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 위클리프나 후스라든지 기오나 사보나 롤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하니까 이 사람들을 지지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을 누가? 왕이. 국가주의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어, 왕권 신수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절대왕정국가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종교개혁자들의 교황을 그 비판하고 부패와 타락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어, 이렇게, 어떻게 1517년 독일에서 어떻게 이 종교개혁이 땅하고 터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거기서부터 막 불꽃처럼 번져서 전 유럽으로 퍼지는 일에 왜 독일이 사용되었을까. 근거가 있어요. 독일은 당시 제우라고 해서 일곱 개의 제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투표를 해서 왕으로 선출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사실은 그, 어, 그, 그 교황 입장에서 볼 때는 왕권이 약한 곳이니까 여기서 돈 벌어먹기가 참 좋았던 곳이 독일이었어요. 돈 벌어먹기. 그러니까 거기서 면제부, 실컷 팔아먹었던 거죠. 이런 부분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니까 여기에서 제후, 프리드리라든뭐 이런 제후들이 이제 교황의 그런 청으로 흘러가는 돈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하고 종교개혁자를 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국가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 이게 그냥 갑자기 루터가 어느 날뭐 하나 이렇게 딱 95개조 붙이니까 뭐 이렇게 막된게 아니라 어 이런 시대와 상황을 예 만들어냈구나 또 하나는 어 1 9 6년부터 1291년, 약 200년 어간 동안 십자군 전쟁이 벌어져요.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의 출발은 그 예루살렘이 이들은 성지라고 하잖아요. 아까 성지 가서 뭐 순례하고 그러면 그뭐 1년치 고해. 권을 받는 그런 아주 그런데 거기에 터키 군들이 성지를 이렇게 순례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막 이렇게 그 탄압을 하고 그러니까 성지 탈환, 그러니까 면목은 성지 탈환라는 것으로 어그 동방의 그그뭐 황제들이 이렇게 그뭐 뭐 힘을 교황과 같이 힘을 모아 가지고 이제 그 성지 탈환은멸 면목으로 시작을 하는데 탈환도 잘 못하죠. 그런데 이 200년 어간 동안에 동방의 그런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이런 서, 서방 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서 어, 여기에서 말하자면 그, 그 르네상스, 인문주의라는 것들이 꼽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 그, 아 뭔가 좀 성경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읽고. 해석해내고 그런 것들을 좀알수 있는 눈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닫혀있던 데서 인문주의라는 것들이 들어오면서 아 뭔가 좀 배우는 학문적인 것들에 대해서 배경이 깔리기 시작했던 게이 200년 십자, 십자군 십자 전쟁을 통해서는 정말 그 교회사 속에 이거는 너무나 엄청난 과오고 잔인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군 전쟁의 200년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했느냐. 종교개혁을 준비하신 거예요. 종교개혁. 정확한 얘기입니다. 종교개혁이 준비되는 200년 십자군 전쟁. 8차에 거쳐서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는 때예요. 그리고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텐베르크 누구죠? 구텐베르크 몰라요? 성은 구씨고 이 텐베르크씨가 1455년에 인세기를 발명해요. 인세기를 발명해서, 어, 인쇄기를 발명했던 이유는 이 구텐베르크가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인문주의가 막 아까 에라스무스라든지 이런 인문주의가 꼽히고 막 그러니까 뭔가 책을 하나 찍어내면 돈이 되겠다. 응?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제 돈을 벌려면 이렇게 시대를 앞서가야 됩니다. 돈되는 장사가 성경이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구텐베르그의 상술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이때 인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457년부터 1500년, 여기 3년이죠. 이 3년 어간 동안에요. 약 백여 종의 성경이 약 백여 종의 성경이 막 찍혀 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막 백여 종으로 그러니까 뭐 모양도 다양하게 뭐글 활자도 다양하게 뭐막 백여 종의 성경이 막 찍혀 나가면서 이제는 성경을 손에 대고 들고 읽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사실 인문주의가 먼저 배경을 쫙 깔아 주고 그다음에 인쇄기가 나오면서 막 성경이 쫙전 유럽으로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에 인쇄기가 나오기 전 성경 한권 성경 한권 어, 일단 복음서 보금서, 성경 복음서 만그 인쇄기가 나오기 전에요. 복음서 하나만 가지려면 양 200마리. 양 200마리가 복음서 사복음서만양 200마리 값이었습니다. 성경 전권은 아, 어, 한여가 뭐 당시 얼마나 버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자료를 보면 한여가 20년, 20년 일한 금액이랍니다. 어, 무려 성경도 이렇게 필사를 하려면 어그한 그 열댓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무려 10개월에 걸쳐서 필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구텐베르크 인쇄기가 나오면서 값이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한여 20년 월급이 단 1년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1년치 월급. 이 정도면 1년치 월급이 이 정도면 우리 서장론님께서는 다 사서 우리 성도들한테 한 것씩 쫙 뿌릴 수 있습니다. 와. 하나님이 이인세기가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어, 이래서 종교 개혁의 발판이 되는 성경이 흘러가서 성경을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읽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어 이게 종교개혁의 불이 확산됐던 근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은 아까 우리 세 분이 너무나 잘, 발표를 잘 해주셨죠. 누구 누구였죠 세 분이? <목소리> 조니 클립, <목소리> 잔누스 기오나 사보나 놀라. 그이 외에도 많아요.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이세 사람을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꼽, 꼽고 있는데, 우리 기억을, 하, 기억을 분명히만 하면 돼요. 저는 이클리프 하면은 여러분 기억할 때뭘 기억하면 되냐면 성경 번역 갑니다. 우리 지금 선교 사역 중에 우리 뭐 전재철 선교사님은 이미 이거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훈련하시면서. 그 위클리프 사역, 선교 사역은 오지나 이런데 가서 그 나라의 원주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지금도 원어민 성경 번역. 그러니까 위클리프 선 음, 위클리프 성경 그 사역은요 딱 하나 그거가 초점이에요. 성경 번역. 왜냐하면 위클리프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위클리프의 제자들이 당시에는 이제 위클리프 당시에는 그 1517년 종교 개혁에 약 200년 전이니까 1300년 그때 사람이니까 1455년에 인세기가 나오니까 인세기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위클리프는 그러니까 어그 성경에 대해서 이걸 좀막 적어서 막 보내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암송시켰어요. 그래 그러니까 암송시켜서 각 지역 같은 데로 보내서 암송한 걸 가지고 막 가르치도록. 그래서 옹아옹아옹아옹아 한 가지게 롤라드예요. 그래서 롤라드 파라고 그 위클리프의 제자들을 했던 것이 이제 그래서 성경 번역 사역. 성경을 그 준비하고 번역하고 어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라틴어 불가타역이라고 라틴어 성경밖에 갖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 일을 한 거죠. 얀후스도 마찬가지예요. 체코에서 이미 더 앞서서 오히려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았지만 성경 번역을 하고 준비하고. 야후스가 예, 기독교 역사에서 자꾸 이제 공인 이렇게 이런 종교 개혁 선구자들로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그들이 이렇게 화형당하고 부관참시당하고 막 그런. 야후스는 어, 정확하게. 어, 1415년에 죽어요. 1415년에 그 화영당에서 죽는데요. 죽으면서 야누스가 했던 말, 후스가 이제 거위라고 그랬잖아요. 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뭘좀 후스가 좀 약간 그 예언자적인 그런 것도 활, 의미가 예언자적인 그런 말로 한 건데 나는 그 이렇게 지금 죽지만 100년,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내 뒤에 올그 사람은, 내 뒤에 올 사람은 너희가 굽지도 삼지도 못할 백조로 나는 거위로 죽지만 거위로 나는 이렇게 죽지만 이제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너희가 굽지도 삼지도 못할 백조가 올 거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 말하고 죽은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1415년에서 1517년. 약 거의 백 년이죠. 이때 루터가 이때 나와서 사실은 루터는 63세 63세 자연사로 죽습니다. 아 어, 그러니까 그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죽지 않고 정확하게 백년 뒤에 자누스가 했던 대로 루터가 와서 사역을 충분히 종교개혁자로서의 사역을 하다 죽어요. 어, 사본나올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 성경 해석자로서의 설교가 대표적인 설교가 어, 여러분 예, 종교 개혁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까지 그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자이고 종교 개혁을 했다라는 것만 우리 생각에는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부흥시켜서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어느 날한 개인이 루터가 호련히 기분 나빠서 이렇게 일어나서 반방문딱 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200년 전부터 아니 그 전부터 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어, 세속화되어버렸던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 역사 속에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종교개혁을 통해서 환경과 상황을 준비하고 인물을 준비시켜서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게 뭐냐 다 준비시켜서 부흥시켜서준게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는 지금 성경을 너무나 손쉽게 만나고 물론 구텐베르크의 도, 도움 때문에 컸죠. 너무나 손쉽게 만나고 성경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고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뭐 스마트폰에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는데 이 성경을 읽지 않고 스스로 연구하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로만 카톨릭의 거짓 신앙 속에 얼마든지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설교가와 교리는 여러분들의 성경을 성경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이 이렇게 중요한 거. 여러분 설교가를 사랑하고 목사를 참 귀중하게 여기고 목사의 설교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려는 건참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설교자 중심이 아니라 성경 중심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저자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직강을 하시는 걸 들을 줄 아셔야 돼요.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번역시켜놨잖아요. 우리 어로로 자국어로 여러분 자국어로 성경을 읽고 자국어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요.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죽을 때까지 읽고 연구하고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는 답답하고 안 보일 거예요 그러나 읽으시고 성령께 기도하시고 잘 모르면 요 전하 장로님께 물어서 아이번엔 요한복음을 읽고 싶은데 목사님 요한복음을 읽을 때 참조될 수 있는 좋은 주석 좋은 책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책을 보는 데 있어서 성경을 보면서 그 책을 보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갈수 있고 여러분이 이런 주석을 안 봐도 웨스트민스터나 하이델베르크나 이런 신앙 고백집을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눈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도록 개혁자들을 통해서 준게 신앙 고백집이기 때문에 우리 김양주 목사님이 그 편찬에 그 김양주 목사님이 신앙 고백집을 만든 게 아니라 있었던 모든 것을 잘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하셔서 모아서 편집하신 거예요. 편, 그런데 너무 좋습니다. 제기에 지금 여덟 권 있어요. 없으신 분은 꼭, 꼭 그래서 읽으세요. 우리의 신앙 고백에 귀한 것들. 이걸 읽으면서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어, 이제 내일 강의 때는 예, 연결해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종교개혁의 불꽃을 하나님이 불사르셨는지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강의 끝나고서 그냥 가시지 마시고 지금 다시서부터 한 시간 정도 각 조별로 조장도 정해져 있나요? 예, 조장님 인도하에 어, 예, 인내하에 아, 여러분 그 어,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그렇죠? 면죄부 문제와 사제주의 예, 그리고 교황 제도가 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것들을 좀잘 보시고 서로 나누시면서 여러분의 역사적 신앙을 다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 저희에게 손에 주신 이 성경이 얼마나 좀 바른 신앙 참된 신앙을 할수 있도록 많은 피를 뿌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잘못된 거짓교회 안에 들어가서 거짓신앙을 할수 있는 우려가 우리 본성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신앙 고백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개혁적이고 성경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 영광주의고 하나님 주권주의로 바른 신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